요수아 말씀 계속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요수아 말씀 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조금 긴데요. 그래도 네 함께 묵상하며 나가기 아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사티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께서 이스라엘 사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배달 동쪽, 벧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께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기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로까지마소서함으로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린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요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젊물 도로 있다가 이를 대 슬프도 쓰이다 주여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니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에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한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받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받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소들 앞에서 능에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집하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집하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오.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각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로되 그와 모,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미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년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패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 해보신 적 있으시죠? 실패해보신 적 있으세요? 넘어지신 적 있으세요? 좌절하신 적 있으세요? 인생을 걸어가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없을 것이고 좌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원인과 결과라는 이 이분화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정말 예상치 못하게 원인이 뭐지 결과가 뭐지를 나누지 못하는 일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 매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을 찾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서 첫 번째로 패배를 합니다. 이 패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귀기려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 가운데, 그 패배 가운데, 그 넘어진 가운데, 그 멈춘 가운데 우리의 답을 말씀에서 찾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을 준다는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상관의 어떤 실패와 멈춤, 답답함 어떠한 막힘 속에서 혹은 신앙의 어떤 태보를 경험하고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감정과 생각과 그런, 그런 공간 가운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다시 승리로 뉴랜드를 정복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응해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 1장부터 6장까지 나누면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패 여부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동행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계가 중심이었고 여리고성을돌 때도 언약계가 중심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그들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즉, 그들이 말씀해 대는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심이 온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무엇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정복과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시고 사업터와 요즘에 여러분의 교육의 형장 그리고 다음 세대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복을 누리며 샬롬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순종과 예배적 삶이 회복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 중에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즉이 문제가 우리 안에 깨어진 것들 우리가 지금 멈춤의 순간 그 실패의 순간에서 우리 삶을 점검함으로써 우리 안에 무엇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을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예배적 삶 뿐만이 아니라 오늘 어 7장에서는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이세 가지 영적 원리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들이 깨졌을 때 우리 안에 승리가 아닌 패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 인간이 최초로 만든 도시화되어 만드는 여리공성, 방어에 특화되어 있는 성 가난 땅 가장 중앙에서 가장 가난의 모든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그 성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가 막힌 장면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놀라우심을 경험하였어요 어땠을까요?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이젠 경험되어지고 맛보니까 믿음이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아주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것이에요. 이야,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 어떤 적이 오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구나. 조금 다른 말로 해면 간땡이가 이만해진 거예요. 배포가 이만해진 거예요. 담대함이 이만해진 거예요. 그들 뛰어난 전술도 뛰어난 무기도 많은 병사도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순종하였을 때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이 영적인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세로 이제 다음 성으로 전진해 갑니다. 기도 안 돌아보고 전진해요. 바로 벤 아넨 옆에 있는 아이성으로 전진해갑니다. 전략적으로 가난한 땅의 중간을 자르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조석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가운데를 자르는 순간 다음 전쟁에서 충분하게 승리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유리한 요지에 에, 이르기 때문에 가운데를 자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리 고성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선상에 있는 아이성으로 전진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들이 패배를 합니다 믿기지 않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7장 1절은 그들이 왜 패배하였는지를 선포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중손 삽대의 손자 갈미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저자는 지금 7장을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패배했다고요? 아간의 범죄함으로 그들이 패배하였다. 그리고 뒷 부분에 또 보면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이 언약을 어겼으므로 너희가 패배하였다라고. 어 11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삶의 인생에서 그 패배의 순간, 그 넘어지는 순간, 그 멈춤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답을 찾는 건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즉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승리와 하나님의 성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여전히 우리 안에 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일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인사이트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절의 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아주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표현하셨는데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입니다. 그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인데 오늘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범죄였다고 라 얘기해요. 한 사람의 범죄함이 온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의 승패 여부가 순종과 예배에 있었는데 너희들이 숭종과 예배를 온전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하였다는 것과 세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선들은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심판할 의의 도구로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6장 마무리에 있는 열이고 어 여리고, 무너진 여리고 성에 다시는 도성을 썼지 말아라고 했지만 나중에 500년 후에 희아한 사람이 도성을 사는 순간 그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은 것처럼 심판에 대상했던 라합이 여호와를 영접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심판을 집행하는 자로 신분이 바뀐 것처럼 오늘 분명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 있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중에 무엇이에요? 바로 공동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공동체가 한 사람의 범죄함인데 공동체 전체에게 진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개인적인 영성과 경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주님의 한 몸으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재성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교회의 순수성, 공동체의 순수성이 성공과 승리의 가장 필요한 원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억울이 깨져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을 회복하고 이 천지 만분에 있는 모든 피조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로마서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자녀처럼 살아갔을 때 현실은 불가능해도 낙담해 보여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너무 귀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 안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패배가 주는 의미를 바라봐요 보니까 여호수아 가장 기세 등등합니다 그리고 정탄꾼을 보내요 그리고 정탄꾼이 왔는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가 대창 대창 대대 남자들이 한 60만 정도 됐어요 군사가 60만 정도 됩니다 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 누워서 떡먹깁니다 앉아서 방구겨도 무너져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2, 3천 명 보내고 스쳐만 와도 우리 이상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우수와도 그래!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직후잖아요. 하, 믿음과 확신. 야 이거는 지고 싶어도 질수 없는, 지는 걸단한 번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전쟁이에요. 그래서 보냅니다. 그런데 뭐예요? 진 거예요. 자 사상자가 36여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천 명 중에 36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큰 피해입니까? 적은 피해입니까? 그죠? 아, 어떻게 사람이 죽어? 그럴 수 있는데 전쟁이잖아요 그렇게 큰 피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어? 우리가 3천 명만 보내서 졌나? 이번엔 한 3만 명 보낼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우서가 애통하고 애통합니다. 그 이유가 5절에 써 있어요. 5절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이사람들이 그대 36명 쯤쳐지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여기서 스바림은 그 철광석을 재련하는 곳이라고 라 NASP는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바림이 지금 어딘지 몰라요. 하여간 그 지역 어디였던 것 같아요. 철광석을 캤던 곳인 것 같은데 그것까지 쫓아가 내려가 비탈에 쳤으므로 뭐예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이 표현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라합이 라합이 정탐꾼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이 요호와로 인하여 정신이 나갔고 멘탈이 나갔고 마음이 녹아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야 했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이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언양이 깨지면 우리의 마음에 녹는 거예요 여러분 언양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는 인생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36명의 사상자 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여호서는안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야 요단강을 건너?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그 왕들을 무너뜨린 그 여호와가 쳐들어온다고? 어머 그 여호와가 요리고송도 무너뜨렸어. 간담이 녹았을 거예요. 야 이게 우리 다 죽었구나. 그런데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순간 가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쟤네들 별거 아니구나. 쟤네들 뭔가 있구나. 이거 헛된 소문일 수도 있겠구나. 싸워볼 만하겠구나. 여이고성의 최고의 승리의 전투였다면 아이성은 지금 최대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적군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선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해볼만 하구나. 해볼만 하구나. 사기를 꺾고 안 꺾고는 전쟁의 승패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는 이걸 직감한 거예요 야 어떡하지?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는 원망의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6절과 7절, 7절 말씀 볼게요 7절에 여호수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르시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와의 호 어찌하여 이백성을 인노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내가 거주하였다면 좋을 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허, 역시 리더자의 기도는 달라 이렇게 생각되세요? 이 기도 내용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 원망할 때 하던 기도 내용과 동일하잖아요 뭐세요?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다면 라 이렇게 센 고생하지 않았던데이때양볕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먹을 건데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가 좋았다. 그때 노동을 하더라도 그래도 티비는 볼수 있었지. 그때는 노동을 하더라도 닭고기는 먹을 수 있었지. 지금 무엇이냐?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랑 뭐가 달라요? 요수아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가데스바냐에서 12명의 정탐권에서 10명은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하면 되는데 요수아와 갈렘은 아니다 그 땅은 밥이다 우리 것이다 하나님께 주셨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근데 믿음의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까? 하나님 요당강 안 건넜을 때 훨씬 더 좋았네요 얼마나 연약해요 요수와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실패와 어려움을 만났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철저하게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하나님왜 그러셨어요 우리 원망과 분노가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런데요 요수와는 하나가 달랐어요 그것이 구절입니다 9절 볼게요. 이렇게 선포해요. 가난사랑과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끌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주님. 그래요, 우리가 끊어져도 되는데. 그런데요 주님.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여호수의 관점은 하 그래요 주님 우리가 망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수치를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시하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애통함이 없습니까? 그 실패로 인하여 우리의 분노가 없으니까, 상처가 없으니까, 우리 수만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한의 문에 보답하겠다, 나아가는데, 현실 속에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가운데, 나는 안 되는구나, 왜 멈춰있는 것이지, 왜 변화가 없지, 왜 회복이 없지, 왜 3년, 5년, 10년씩 걸리지, 이런 억울함 가운데, 우리만의 신앙이, 신앙이 퇴보하는 것 같고, 멈춰있는 것 같은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순기능할 때 회복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보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이 범했던 이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다시한번 우리 삶에 점검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나를 회복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 가정을 회복하셨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 직장과 사업도와 우리, 우리 자녀들을 회복하셨어. 믿음으로 바라보면 인내하면 나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 문제라 말하지 않고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라고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더 많이 맡기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더 많이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호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세요 왜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말씀하시는데 10절부터예요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 혼내시는 거예요 요수아야 투정 그만 버리고너 그럴 때 아니야 일어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야 해결할 수 있어 뚫어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청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서 일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그럼 언약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가 어떤 컨트랙 계약을 맺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거 이렇게 이 개념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조건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맞죠? 아브라함이 잘나서, 돈이 많아서, 잘 생겨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관계매짐이에요 언약은 관계매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이에요? 너의 삶의 영역에서 상영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그 부르신과 사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너의 너희 부르신과 너의 사명은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너희가 너희 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 이것이 언약의 세 가지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이 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 깨졌어요? 육장이 뭐라고 말하니까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 다 진멸하고 불태우고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국간에 드려나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훔칩니까? 아간이 훔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가 불순종하였고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외심이 깨졌고 이것으로 인해 공동체의 순수성이 깨졌기 때문에 언약을 파괴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세 가지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는 아간의 죄가 무엇인지 아간의 영적인 아간의 스프릿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반하세시키고 다시 회복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간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거예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을 만한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 겁니다 왜 취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보세요 아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3대를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력한 자예요 명분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 이것을 훔친 것은 돈이 없어서 굶주어서 훔친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 훔친 거란 말이에요 좀도둑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자신도 잘 살고 있는데 어? 더잘 살려고 내 이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훔친 거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여 자기 이익을 챙긴 행동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가는요 자신이 이 행동했던 이 행동이 그렇게 큰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 이면에는 이런 거예요. 야, 나 하나쯤이면 이것쯤이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그건 뭐 되겠어? 나 하나쯤, 이것쯤이야. 그런데 이러한 죄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아이성을 전쟁하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배성들이 어떻게 행동한 거 판단하죠? 아, 별거 아닙니다 이것쯤은 누워서 떡 먹깁니다 60만명 안 가도 됩니다 3천명만 보내도 돼요 당연히 이길 것 별로 강해 보이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것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에 도취해서 내 감정에 도취해서 이것쯤은 내가 할수 있어. 이것쯤은 내가 할수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짓는 죄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삶과 안에 어그러짐과 깨어짐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는 이것쯤이야라는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21절 볼게요. 21절에 보니까 아간이 흠칫 목록이 나옵니다. <웃음> 시라 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벌 어, 명품 옷이죠. 코트예요. 화려한 옷이죠. 은 20세계.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건데 현 시세로 대략 2, 3만 벌 정도 됩니다. 네. 오늘날 시세예요. 금 50세계. 대략 4만 불 정도 됩니다. 7만에서 8만 불 정도 훔친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왜 훔쳤을까요? 보니까 보니까 이것이 탐스럽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행동 아간도요 요단강 갈라진 거 봤고 요리고서 무너지는 거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하고 너무 기교 망칙한 일들 다 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도 보았어요 그런데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금과 음을 바라보니까 탐심으로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투한 벌만 가졌을지도 몰라요 가졌는데 안 걸렸네? 그럼 모도 손대요? 은도 손대고 금도 손대는 거예요 양을 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조직적으로 막 엄청 부지런하게 훔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눈을 고정하니까 눈이 먼 겁니다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린 거예요 아, 하나님 이 정도는 우리 봐주시겠지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짓는 죄 그것도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말씀해 공부하고 알면서 하나님께서 계시시고 명심의 법으로 찌르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쯤이야 남들도 다 하는데 저 집사 저 장로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나도 이렇게 행동해도 돼 하는 학원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언약을 깨트리는 시작과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길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살린다고요. 두 번째로 아간의 죄는요. 하나님보다 앞서간 죄예요자 보세요. 여리고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 전투에서 계속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다 취하게 하세요. 노동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성읍과 그 집을 주세요. 포도나무 열매와 각종 각종 열매들을 먹게 하세요. 다 나눠 주십니다. 그런데 아가는 그거 안 기다린 거예요. 미리 땡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맛인 걸 땡긴 거예요. 자 이것은 성급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경애에 따르면 그 말에 순종하고 엎드려 철저하게 나아갔어야 되세요 그런데 그가 성급함으로 땡긴 거예요 성도는 제자는 follower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따라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5장에 이렇게 선포해요 5장 2절에서 4절인데 그로말이미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보세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압니라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 가운데 사는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요 기도하지 않고 가요 제가 이번에 부응회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라는 그 음성 들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그 마음이 그 응답이 내 안에 있으면 현실이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음성 듣기도 전에 이 마음과 이 컴펌을 받기 전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와 우선 목적으로? 이거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소망과 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컴펌 받지 않고 행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육적으로 내 의의와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요 육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컨펌 받으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확신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아간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의 순수성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아간이 내가 이 외투를 숨겼나이다 했을 때이 숨겼다는 이 단어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사비라가 숨겼다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나리아 사비라 사건과 이 아간 사건을 동일 선상해 보시는 거예요 아나리와 삽비라 사건이 뭐예요? 네가 성령을 속렸고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간의 죄가 공동체의 순수성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세성을 무너뜨리는 계기와 죄, 그 문을 여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단한 번도 사랑하시지 않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마지막 시원성으로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명과 부르심과 권능과 능력과 다윗의 열쇠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음, 열쇠고리를 갖고 왔어요 네개가 걸려 있습니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한 고리당 100kg 정도의 물, 중량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제가 한 고리만 되게 얇은 걸 껴놨어요 이거는 뭐힘줘도 얼마 되지 않겠죠 한 10kg 정도 버틸 것 같아요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해 볼게요 99명의 성도들이 100kg의 중량을 감당하더라도 하나의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중량은 100kg가 아니라 10kg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를 향해 기도하고 건면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몸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교회론이 무너졌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만 복받고 자기만 잘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순수성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고요 한 공동체 한 몸으로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왜아간의 범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벌을 하실까요? 한 몸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교회도 하나님이 한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서로를 향해 중보해야 됩니까?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남의 자녀의 문제가 왜내 죄인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될때 하나님의 순수성이 회복되어졌을때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회복되니 내가 회복하고 이루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남의 죄를 죄로 여기 아, 저 사람을 저렇게. 이게 아니라요 아, 하라리. 큰일이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 되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겨루 기도하고 레윈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가 풀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수성을 회복하시고 언약을 회복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인 원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십육절 이어에 이제 색출을 합니다. 우린과 두림이라는이 바둑돌 같은 두 가지가 있어 흰 돌과 검은 돌인데 이것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린과 두림. 그래서 반 집파씩, 에서 열두 집파니까 여섯 집파 여섯 개 나가지고 제비 뽑기를 해요. 얼마 걸리지 않았으니까 지금 지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할 텐데. 어,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결국 아간이 색출이 됩니다 아간이 색출이 돼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여 아, 요소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청완원이 너의 죄를 자복하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간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간이 구구절절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죄를 졌어요 아간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탄해 보시게 회개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보세요. 아강과 그의 가족은 악을 고착에서 죽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용서와 처벌은 별개입니다. 용서와 처벌은 별개라고요.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당연히 처벌도 면제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안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예민하셔야 돼요 죄에 예민할수록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쯤? 나쯤? 에이 당연한 거지? 그 아니라요 악한의 죄를 파쇄시키시고 제일 민감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풀건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음 5장 23절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재단에 왔잖아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받은 것이 있어? 그러면 그거 회복하고 화목해하고 다시 예물 드리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푸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원망받고 용서하지 못한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회복은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풀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새로운 것들을 다시 행하실 겁니다 멈춘 것 같으세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배적사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길 사모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예민한지를 보셔야 돼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파쇄되어지고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샬롬이 통치와 다스림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뉴랜드의 정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 경제가 품질 박산이났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께 순복하고 나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